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주지스 도복 예,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마에다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그 고릴라 도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엔 브라우스라는 브랜드에요 일단 구매처는 파이터즈 마켓 똑같고요이 브라우스라는 브랜드가 영국에서 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 제 인스타 좀 팔로우 중에 양서훈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입은 그 도복 그 사진을 보고서 어 이거 괜찮다 느껴가지고 좀 구매처 를 알아보다가 파이터즈 마켓에서 판다길래 뭐 가격도 적당하고 특히 제가 이번에 경량 도복을 찾고 있었는데 이 도복이 경량 도복이래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엊그저께 택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개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박스로 왔는데 이번엔좀 봉달이 들어있어서 살짝 서운하네요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제가 화이트 도복이 별로 없어요. 검정색이랑 파라, 파란색만 많아가지고, 이거 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자, 네, 사이즈는 A2. 지난번에 제가 A1, H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A2를 구매했습니다. 봐 볼게요. 네, 브러스텝이 있네요. 일단 상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뒤에 네크라인 부분에 지금 약간 메뷰스의 매뷰, 띠 느낌이 있죠 이게 약간 시그니처 로고 같은데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시그니처가 메뷰스의 띠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도복에도 다이 로고가 들어가더라고요 왼쪽 팔에는 동그란 브라우스 패치가 있고요 오른쪽 팔에는 자 이게 뭔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총총 총 맞은 느낌? 총 맞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뭐를 표현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어, 일단,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게 경량도복이라고 하는데, 설명에, 좀 두툼하대요. 두툼한데, 경량도복이다. 솔직히 정말 가볍습니다. 예. 네. 제가 킹즈 발리티스코랑, 아, 발리스티코랑, 그리고 마에다, 이번에 그 고릴라 도복을 구매를 해서 입고 있는데, 그 도복들은 좀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좀 거칠죠? 근데 이거는 부드러우면서, 가볍고, 도톰해요 예. 네. 연습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컬러도 화이트고 시합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의 끝 부분을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라운드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라운드가 져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라펠 가드 방지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 안쪽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뭐 모든 주짓수 도복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덧대어져 있으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의 기술 잡을 때좀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 상의는 뭐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사실 디자인이 되게 특별하진 않아요 되게 깔끔해요 저는 이번에 좀 패치 작업을 많이 할 거라서 깔끔한 도복이 필요해서 구매한 것도 있는데 어, 상의는 여기까지 한번 봐 볼게요 이제 하의인데 어, 와 하의가 정말 엄청 가벼워요 이게 소재가 되게 얇고 여름에 입기 정말 좋겠는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면은 자립스탑 소재가 좀 보이죠 근데 이게 코튼이랑 폴리 에스테르가 뭐 혼합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혼용물입니다 혼용물 다른 제가 100% 립스탑 원단도 입어봤는데 어 이게 더 가볍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구성 면에서는 사실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 보시면 특별한 건 사실 잠깐만요 그냥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이제 우측 하단에 아까 봤던 총 맞은 자국 같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앞면 쪽에는 아까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짓수 도복의 매력은 우동 끈이죠. 네, 우동 끈도 짱짱해요. 아, 근데 그 허리 이 끈을 넣는 부분이 총해서 네 개네요. 이게 한쪽 세 개, 한쪽 세개 이렇게 해서 좀 여섯 개가 들어간 디자인도 많은데 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거는. 근데 바지도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제가 이 도복을 좀 구매하기 전에 그래도 인터넷에서 좀 알아 알아보고 뭐 지인한테 물어도 봤는데 이게 좀 수축이 심하대요. 심하다? 심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줄어듦이 있으니까. 좀한 치수를 크게 사라 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대 저는 일단 정사이즈로 샀거든요 이제 바, 이제 조금 있으면 입고 나와볼테니까 그때 한번 좀 실책은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주제스 가방 도복가방이죠 예 도복가방이 이렇게 있네요 아, 뒤에는 이렇게 망사로 되 있어가지고 완전 뚫려있네요 이건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은 사실 도복이 많이 젖어요 젖는데 가방에다 그냥 넣을 경우 만약에 그걸 이 까먹고 뭐 세탁을 늦게 한다거나 하면은 뭐 냄새가 뵐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만 보고 한번 입고 나와서 이핏이라던가 뭐 사이즈, 실측 등등 좀 한번 봐볼게요. <웃음> 아 일단 지난번에 리뷰할 때는 이제 느낌이 안 살았죠? 이 띠를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 띠를 메고 정확하게 봐볼게요. 안되아안 뒤까지 내... 한번 착용해봤는데 어 일단 제가 전신거울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핏을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 자체는 좀 팔이 길죠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줄어듦이 있다고 하니까 좀 세탁을 하면 은 많이 마음에 들것 같아요 요정도 올라오겠죠? 네. 적당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 한번 찍어주세요 일단 앞서 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툼한데 진짜 가볍네요 너무 가벼워요 지난번에 제가 마에다 그 도복 입고 나오면서 와 되게 가볍다 이랬는데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바지는 진짜 안 입은 것 같아요 바지는 진짜 안 입은 것 같은데 자 살짝 보시면 제가 안에 지금 검은색 팬티를 입었거든요 살짝 비쳐요 그래서 이거 입고 좀 수련하시는 분들은 좀 검정색 계열의 팬티는 좀 약간 안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라운드를 처음 해보는데 근데 괜찮게 보이나요? 좀 약간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좀 신기해 보이네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바지 기장은 적당해요 진짜 적당해요 제가 키가 173에 몸무게가 지 91kg인데 지난번에 입었던 A1H 도복들 보다 보면은 기장이 적당해요 좀 약간 몽성 아빠가 보이죠 어, 짧은 기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의 소재랑 하의 소재를 좀 보면 은 상의가 수축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바지 같은 경우는 많이 수축은 안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장은 좀 짧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지인들 후기 중에 그러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준게 제가 기존에 입던 노북들은 두껍기 때문에 각이 좀 산, 산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얇아 가지고 흐물흐물 버리고 각이 좀안살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좀 서로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대신에 가볍고 편하고 어 이건 저 진짜 일반적으로 수련을 할때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우스 도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이 도복이 어떤 도복인지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은 서던 크로스라는 제품입니다 서던 크로스 요건 이제 아미그린 컬러도 있어서 사실 아미그린은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뭐전 화이트도 좋아하니까 경기용으로 여름에 입을 시합용으로 좀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어제 는 요즘에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세계가 뒤숭숭한데 여러분들 이제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고 예, 저는 이제 운동도 못 나가고 있어요 사실 휴관을 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도복을 또 구매해서 리뷰를 하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